야. 아, 이거 말렸다. 야, 야, 야, 야. 네 안녕하세요 이양우입니다 오늘같은 경우는 여기 시드니에 골프하러 왔는데 사실 제가 골프를 한번도 쳐본적이 없어요 딱뭐 쳐봤자 딱 살면서 세번 살면서 딱 세번 쳐봤는데 오늘 골프 연습 한번 해 보러 도왔습니다. 제 복장이 지금 또 골프복이 좀 없어서 추억만 있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모부와 이모부의 친구분과 함께 골프를 치러 왔습니다. 자이거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날씨 자체는 어, 상당히 좋은데 어, 시드니 위에서 지금 어, 여기 뉴사우스웨일 주에서 불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하늘 자체가 상당히 뿌얘요 이 화면 자체에서는 볼지 좀 모르겠는데 상당히 뿌얘니다 이번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자 사실 제가 두 포지션 밖에 안 잡았는데 그것은 이제 유로파운드 그리고 달러 셰프 달러 셰프 숏, 유로파운드 롱을 가져갔어요 어 근데 사실 이번 주는 두개 다 실패를 해가지고 어 손실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어떠한 분석으로 제가 유로파운드를 롱 포, 어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달러 셰프를 매도를 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She needs a phone mm. and the h n 맨발로 이렇게, 이렇게. 리데이게냐이로기는 <목소리> 팔을 깎여 역시 사람은 하던 거 해야 돼요 Oh, isso n 네 이제 어, 골프을 때려치고 날씨도 좋으니까 날씨 참 좋아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클럽 헬스클럽에 가는 길입니다 자 어, 우선은 이제 다시 거래쪽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은 오늘같이 11월 28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 미국이 이제 추수감사절 즉땡스케빙이죠땡스케빙으로 인해서 마켓이 닫혀있어요 어, 금요일날도 상당히 볼륨이 적을거로 예상이 되고, 마켓 볼륨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거래를, 어 좀, 스윙보다는 스캘핑 위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달이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12월달이 다가오는데요.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리스마스나 이런, 어 연말 행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트레이더들이, 어이 시점부터 이제 12월 뭐한 초중순부터도 휴가를 많이 떠나기 때문에 볼륨이, 마켓 볼륨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저 어, 움직임 하나 하나가 핍 숫자로 따지고 보면은 핍, 수, 핍 숫자로 따지고 보면은 이제 거리가 좀 짧아지고 주로 스윙보다는 스캘핑 위주의 거래가 조금 많아진다는 것을 어, 그 전년도 12월달 차트만 봐도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에 이제 12월 한 10에서 15 사이 정도까지만 이제 거래를 진행을 할 거고 딱 2주 정도 남았죠. 그래서 2주 정도 거래를 더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10 정도 1월 10에서 15 정도 짝한달 이에요 한달 동안 이제 휴가를 갖고 마켓이 다시 보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1월 10, 15 정도 천천히 다 그때부터 다시 이제 예타를 일을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다시 돌아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거래한 거기보다는 다 이제 은행들의 알고리즘이 거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켓의 움직임을 카탈리스트로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뉴스들이 좀 적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또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는 스캘핑 위주의 거래 혹은 아예 그냥 휴가를 좀나한달 정도 하시는 것도 어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어, 이번 주 같은 경우 두 가지 포지션 거래를 해가지고 유로파운드 그리고 달러시프에서좀 어 손실을 봤는데 어, 거래는 솔직히 다 이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 리스크 매니지먼트만 잘 챙기시면은 이것은 이제 마라톤이라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하시면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 마켓에서 어, 살아남으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마라톤이라 생각을 하시고 이제 스프린트보다는 100m보다는 어, 마라톤 위주로 천천히 조금 더 이제 거래를 하시면은 어, 승률을 조금 올리실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남은 한 주도 어, 화이팅하시고 저는 이만 헬스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화이팅!